오디션을 800번 떨어지고, 뇌종양 판정을 받고, 안면마비의 청각장애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겪는다면 말 그대로 삶이 흔들릴 것만 같은데, 이를 모두 경험한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기로 관객들에게도 박수를 받는 그 배우는 바로 우리에게는 헐크, 스포트라이트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입니다. 예! 마크 러팔로! 지금이야 말 그대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마크 러팔로는 연기를 하고 싶어서 헐리우드에 들어갔지만 외모 때문에 어떠한 작품에서도 글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마크 러팔로는 당장 먹고살기 위해 바텐더, 페인트봉, 도어맨, 나무심기 아르바이트 등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같이 극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3 0여 편의 연극을 제작하고 공연했으며 계속해서 오디션에 도전했죠. 그렇게 마크로팔로는 10년간 오디션에서만 800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극 This is our 에 캐스팅이 되고 그 후에 영화 You c a n 의 남자 주인공이 되어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길었던 무명 시절이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향해 달려야 할 마크 러팔로는 어느 순간 대중들에게서 사라집니다. 헐리우드에는 마약됩니다에이지에 걸렸다, 알콜 중독이다 같은 무상한 소문만 퍼져갔는데 사실 마크 러팔로는 뇌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수술을 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름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뇌종양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그에겐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지만 다음날 왼쪽 귀 청력을 잃는 청각마비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날에는 사서히 얼굴에 신경마비 증상이 보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얼굴 왼쪽이 전부 마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안면마비가 찾아온 것이죠. 극중 배역에 섬세한 감정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로서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두번 다시 얼굴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의사도 친구들도 그의 배우 생활은 끝이라고 하면서 다른 인생을 천천히 준비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넌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다른 걸로도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는 포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매일매일 몸을 움직이고 걸었고 또한시간씩 얼굴을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찡그려보고 활짝 웃어보고 슬픈 표정도 지어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썬라이즈 코이그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남편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안면마비가 온지 10개월이 되던 어느 날 아침 왼쪽 눈 밑에 근육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크 러팔로는 완벽한 그녀에게 딱한 가지 없는 것, 이터널 선샤인, 조디악 등 작품에 출연하며 헐리우드에서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마크 러팔로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800번 오디션에 떨어지면서도, 내종양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청각을 잃고 안면에 마비가 오면서도 그가 믿었던 오직 한 가지, 바로 희망입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했고 내정의 판단을 받았을 때에도 수술을 결정했으며 안면 마비가 왔을 때에도 매일같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크라팔로의한 영화의 제목으로 이번 영상 마칩니다. 나를 위한 매력 더하기 김성상입니다 Hi everybody. Here we are. No, oh, yeah, <웃음> <웃음> No!